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 오늘 첫 번째 요리. 와. 첫 번째 요리 뭘 만들어볼 거죠? 자 오늘은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위샹로스. 와. 이제 색깔 쫄 색깔 쫄어. 접시 네. 시... 네. 위샹로스가 어떤 요리죠? 네, 위샹로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음. 이거는 이제 사천 요리. 아 사천, 사천 요리. 사천 요리, 요리 최고죠. 그 우리나라 고추잡채처럼 음. 돼지고기를 길고 가는게 썰어서, 뭐 두반장과 뭐 야채들. 같이 이렇게 어향 소스라고 래요 음. 어향 소스에다가 같이 이 볶아서 먹는 도그이고이 요리가 완전 생초보분들이 하시기에 그렇게 낮은 난이도는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볶음 같은 거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 해보시면은. 대박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러면 일단 장을 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위샹로스 재료를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기본적인 재료는 집에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 재료를 사러 왔어요 그럼 한번 사러 가볼까요? 위샹로스의필요 재료 등심도 쓰고 뭐 앞다리살도 쓰긴 하는데 등심이 제일 무난하고 정성적인 거죠 요거 하나 다 쓰면 서심 먹을 정도 네, 마늘 뭐 이런 거 네, 요 이런 거 사면 돼 네 저희가 지금 장을 다 보고 왔고 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지금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재료와 부재료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위샹 로스은 주재료가 돼지고기입니다 등심 그리고 이제 중식의 기본인 대파, 마늘, 생강 그리고 이 당근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은 위샹 로스에 당근이 안 들어가요 원래 죽순 말고 초록색깔 침순이라 그래서 그게 여기 구하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당근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식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겉모기 버섯을 사신 다음에 물에다가 잠시 한 20분 정도 불리시면 돼요. 20분 정도요? 한 20분 정도는 충분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전분입니다. 전분? 오, 되게 조금 들어가네요. 네. 티스푼으로 한세스푼 정도 가 전분은 뭘 써야 되나요? 이제 고구마 전분, 뭐 감자 전분, 옥수 전분도 다 쓰셔도 되는데 그중에 감자 전분이 제일 중식과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부재료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양념이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볶아야 되니까. 식용유. 그리고 간을 맞추기 위해서 간장. 그리고 이건 식초입니다. 식초도왜 까만색이냐. 중국식. 식초예요. 어, 제가 요걸 좋아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사실 위샹로스 하려면 요게 필요하긴 한데 한국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하얀색 식초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요리술인데 그냥 집에 있는 청주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꼭 필요한 두반장이에요. 두반장은 뭐예요? 두반장은 이제 중국의 그 고추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요거는 이제 중국 사천지방이 원산지고 버거라든지 뭐공계정꽁바오지딩 한국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한국에서 팔아요 두반장 우리나라에 보시게 되면 마트에 많이 팔아요. 재료 손질과 함께 본격적인 요리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파 마늘 생각해요. 크기는 굳이 크게 상관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기름에 볶을 거기 때 대파 마늘 생각 같은 경우는 기름에 처음에 볶아서 기본적인 분국 향을 내는 거예요. 마늘 대파. 생강은 다 다져주세요 어떻게 다져요? 오오 어떻 이렇게 해야 돼요? <웃음> 아 이렇게 안 하실거죠 제가 할줄 비용이 안 좋겠는데 <웃음> 못하다고 하시요자 그리고 생강도 다져줍니다 <웃음> <웃음> 돼지고기 등심 먼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썰어서 그 일단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썰 겁니다 <웃음> 도넛은 좀 미끄럽네요 그럼 원래 도구 터도 <웃음> 안 하지 않나요? 아 커탕도 안 해요 커탕도 아니에요? 잘랐으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고기에 밑가을 해줄 건데요 근데 좀 약간 평소 밑가전랑 다르게 특별한 전처리를 해줄 거예요 전처리 예.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소금 아, 소금 조금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많이 넣지 말고 살짝 만이 정도만 넣짝이고아닌것 같은데 요 간장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간장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간장도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도 요리술 조금 넣어주시고 청주 넣으셔도 돼요, 청주 집에 있는 청주 네 넣어주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평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밑간은 이게 끝이겠지만 전분을 넣으세요 정... 전분? 전분 넣으세요 물에 겐 전분을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전분 가루 넣으셔도 돼요 전분 이정도이 정도 넣어주세요 왜냐면 이 전분을 입혀가지고 제가 기름에다가 데치듯이 한번 살짝 튀길 거예요 전분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 전분을 입혀서 기름에 다 튀기게 되면 전분이 막을 형성시켜줘요 아 튀김가루 같은 거예요? 네 튀김가루처럼 그런 거긴 하지만 이 전분가루가 이 고기 등심이 굉장히 질기잖아요 음. 근데 이 사이 곳에 곳 전분가루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 굉장히 닭다리살처럼 부드러워져요 음. 아, 여기서 수분을 좀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비빔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묻혀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계란 흰자를 넣기도 하는데 저희가 계란 흰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예요 밑간을 해줍니다 양근도 길쭉, 목기버섯도 길쭉, 진순도 길쭉. 이게 또삼박자가 맞아야 되네. 그렇지. 꼭 긁어 준비해. 내가 썰 테니까. 나못 아아 썰게 해요. 아, 이 정도는 나도 할수 있지, 솔직히. 못 믿습니다. <웃음> 오, 뭔가 지금 요리 이미 한거 같아요. <웃음> 이뻐. 자, 이제 밑가면 고기를 전체를 해줄 건데, 제일 먼저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주세요. 왜냐면은 저 전분들이 튀겨지면서 기름을 다먹어 이 기름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니요 에 기름은 이제 남는 기름은 버릴 거고 사실 아, 네. 요거도 기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 중국집에서는 진짜 그 튀김 하듯이 이만큼 해가지고 튀겨낸 다음에 고기만 건져내는데 저희 아, 이제 그저... 가정집은 기름 아깝잖아요 음... 그래서 요만큼만 해가지고 고기가 딱 먹을 정도만 음,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아까 밑가랑 고기를 여기다 튀겨내듯이 막 이렇게 데치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국요리 중에 화라는 기법이에요 화 한다고 화? 화? 화? 화? 미끄러 미끄러운 화 있죠? 아아 충분히 달궈서 이렇게 튀기듯이 데쳐야 되는데 기름 보다가 조금 낫네요 제가 이제 얘기한다고 정심 팔려서 조금 일찍 집어넣는데 상관없어요 불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지 아까 제가 묻혀놨던 전분이 주위에 고기 주변의 막을 만들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져요 기름에 튀기듯이 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질긴 등심이 닭다리처럼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괜찮고 하시면 반하셔도되겠든요 고기가 좀 질겨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살짝 튀겨졌으니까 불을 끄고, 고기만 건져내가지고, 옆에 따로 둡니다. 기름은 살짝 따라내고, 여기다가 이제 요리를 할 겁니다. 저원래라면 구멍이 뽕뽕 뚫린 국자있으면 편하긴 한데, 저희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기름이 너무 많이 빨려 들어오는데요? 괜찮아요. 다시 뺄 건가요? 네. 오. 그리고 원래 중국 요리는 뭐다? 어, 기름, 기름이다. 아, 맞아. 중국 요리는 기름이 좀 필요해요. 아니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좀 조금만 버릴게요 저기 기름 좀 있으니까 기름 좀 버리고 여기다가 그대로 요리를 할 건데 중국 요리의 특징 중 하나 장을 넣어서 이렇게 볶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짜장면이죠 짜장면 역시 기름에다가 춘장을 볶아요 이렇게 튀겨요 음. 그 짜장면이 작장면 튀길 작자예요 작장면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짜장면 어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파랄 작자인데, 그게 이제 중국어로는 튀기다 라는 뜻이거든요 장을 튀기는 면이에요 어, 여기다가 이제 먼저 두반장을 튀길 겁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고기가 많지만 두반장을 너무 많이 넣 짜요 지금 한 2, 3인분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두반장을 한 스푼? 한 4분의 3 0푼 색깔만 낼 거예요 간과 색깔과 향만 낼 거기 때문에 넣어요 이렇게 기름에다가 아까 두번째을한 두번 정도 넣었죠 그죠? 튀튀을딱고 이렇게 장을 골고루 볶아주게 됩니다 1분정도 이렇게 볶아주시다가 장이 뭉쳐져있다가 기름 쪽에 이렇게 볶아지면 은 구멍이 약간 뽀뽀뽀뽀뚫려서 흩어져요 그때쯤이면 이제 잘 볶아졌다는 뜻이고 자 이제 여기서 아까 썰어놓었던 대파, 마늘, 생강을 한 번에 씹어놓고요 대파, 마늘, 생강을 씹어놓서 대파, 마늘, 생강을 씹어놓고 이렇게 같이 볶아서 향을 내주세요 향이 끝내주죠 오, 냉장 진짜 좋은데요? 밑가를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때 밑가는 먼저 합니다 그간데한 스푼 정도 식초 좀 많이 들어가요 식초막 하면 막 불이 나는데 위험하니까 생각보다 설탕 많이 들어가요 이거 설탕 좀 넣고 당근과 고기부터 집어 넣어주세요. 볶아주세요. 전처럼 이렇게 막 돌려가면 안 하셔도 됩니다. 볶아주셨으면 땀 나는 거 봐. 아, 한번 보여줘요 이 열정을. 아,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요리하는 분들 날이 아, 너무 행복해. <웃음> 조금씩 불이 붙는 거 같아 보이죠, 그죠 마지막에다가 저희가 장철이한 고기 집어 넣고. 오, 죽여주면 돼요. 네 볶아주세요. 면하면, 그만해서 좀 조심하라고. 요 방금 발라합시다 뭔가 이거 간은 눈대중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 뜨죠? 네. 어, 네, 조심하자. 튀었어요. 네. 자, 이제 색깔이 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요리에 빠지지 않는 것. 치킨 버거. 중국 앞에 가면 팔아요. 한국 맛은 안 팔아요. 한국마트는 우리 다시다라는게 있죠 그죠? 다시다 아, 조금만 제일 마지막 중요한거 아까 전분가루 있죠?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개어놨어요 전분가루 넣으시면서 온도 바아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끝! 끝! 뭐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쵸? 근데 이게 또 잠시에 담으면 또 음. 자 위샹로스 완성 완성, 완성. 자, 다 볶았고 우 이제 색깔 쪼 색깔 쪼로 접시에다 딱 담으면 됩니다. 자. 오 냄새 와 대박인데 이거. 자 위샹로스의 약간 특징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생소하지만 뜨거운 볶음 고기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달콤하고 새콤해요. 음. 식초와 설탕이 들어가서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따뜻한 요리인데도 불구하고 초달콤한 맛이 있는 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담는 건 제가 잘못 담았지만 잘 이렇게 완성됐어요 와... 비주얼 <목소리> 말아 죽여준다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 와, 밥도둑 내알 밥도둑 해도? 이제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 땀의 노력이 오맛음그 맛이 나야지 배달 배달은 딱 이렇게 해야밥싹 해가지고 이거 딱 넣어서 네. 비벼 먹고 싶다. 아. 음. 아니 뭐 보조리가 있는데 이거? 목소리가는 응. 뭐 대박인데 표정은 똑같아. 진짜 예쁘장구나 보아뭐 낮이야 그냥 내보내는 거. 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입에 있는 게뭘먹었아 <웃음> <웃음> 근데 진짜 고기가 생각보다 진짜 부드럽고 쫄깃하고 새콤 달콤 매콤한 진짜 그런 게다조화로워서 맛이 죽여줍니다 진짜 리액션이야 제가 리액션을 못 해서 그러는데 뻔한 친구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진짜 아. 솔직히 방금 전에 오신 분들 있거든요? 형들인데 맛있습니까? 보는 게 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약간 새콤한 하면서달 맛들이 매운 거를 다 잡아주는 오 맞아요 맞아 진짜 버섯이 포인트에이 버섯이 이 음, 그 식감을 그 진짜 살려준다니까. 고기 먹어도요. 고 그, 고기만 먹었을 때랑 버섯이랑 같이 먹었을 때그 식감이 반전이다 어. 어. 어. 표현력 짧은데요. 어. 그래서 이게 정말 맛있는. 식감. 너 이렇게 유튜브 하라고 그러지 <웃음> 않나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얘 와서 2 아, 시간 동안요 어? 요리사 달달 뽑고 말이야. 오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이런 식 식당이 필요한 <웃음> 아, 데죠아근 <근데> 진짜 맛있어요. <웃음> 응. 그럼 음식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 편으로 만나볼게요. 안녕. <웃음>